ISTJ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주로 경청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가족, 친구 모임, 연인 가리지 않고 해당됩니다. 하지만 ISTJ도 투머치 토크로 변신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감출 내용이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본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대 앞에서는 ISTJ도 긴장을 풀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대합니다. 보통 이걸 말해도 될까? 생각하면서 말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는 필터링 없이 대화합니다. 이는 상대를 최고로 리스펙한다는 뜻이며, 상호신뢰관계가 돈독하다는 뜻입니다. ISTJ가 투머치 토커 모드일 땐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를 외쳐주면 더 좋아합니다. 오늘 다시 청해 주시여서 겜스 헤드네 드덕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aeed Hashi Mayan Secret Ye o u n g Sang Bon In Dung Fan Ye o u n g Sang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t i v e Benefit Yul n e w Lil Su It Sub Nader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r